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멘토맨 아, 중고차 최현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제가 어,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제가 신차 패키지를 하지 않은 이유 세 번째 바로 엄청 크게 써있죠 맞습니다 방음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신차 패키지의 그 메뉴들을 보면 그 구성들을 보면 첫 번째 신차 검수 두 번째 틴팅 필름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방음에 한 100만원에서 한1 2한 0한좀 높게 하는 데는 150까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보니까 자 제가 보통은 보니까 방음이 뭘로 돼 있냐면 바퀴죠 바퀴 차 바퀴 거기에 대한 바퀴 휀다 음. 바퀴 돌아가는 그 커버에다가 방음 그 방진 필름 같은 거 붙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닛 방음 보닛의 엔진에서 바로 이제 소리가 흘러나오니까 그 엔진에다가 바로 방진 필름 붙이는 겁니다 이제 또 뭐가 있냐 차량 하체 방음 이건 뭐냐 이게 조금 제 생각에 손이 좀 많이 가요 시트를 다 떼어내고 원래 있는 그 직물로 되어 있는 그 하체 마감을 떼어냅니다 자 일단은 요종 여기 보이시는 게 하체 방음이에요. 네. 그리고 자 이 사진에 보이는 이 부분을 에다가 방진 그 커버나 이런걸 덧대서 바르는게 휠하우스 쪽에 휀다 쪽에 방음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가 이제 위에가 본넷 방음이고 안쪽에 보이죠 유리창 밑에 거기가 이제 원래는 마감재로 이렇게 막혀져 있어서 아마 이게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근데 여기까지 이제 방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 세가지를 통틀어서 방음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따로따로 해서 금액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30만원 뭐 이거 40만원 이거 뭐 60만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차량 도어방음 도어방음은 뭐냐 이런식으로 도어를 해체를 해서 요 안쪽에 있는 구멍구멍을 외부랑 차단시켜주는 이방음지를 부착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방음을 보통 이렇게 합니다 도어 방음이 한 30만원 할거예요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30 30 40 하면은 100이죠 160정도 맥시멈 160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그런 방음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요것보다 더 이제 뭐 좋은 방음질을 쓰거나 이런 뭐 하여튼 뭐 금액 들어가는 건뭐 끝도 없으니까 뭐 그게 어쨌뭐 중요한 건 아니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겁니다 제가 신차 패키지를 하지 않은 이유 저는 이제 중고차 생활을 중고차 딜러 생활을 거의 뭐 9년 가까이 해왔다 보니까 그 전부터 뭐 차에 대해 그래서 아, 이 행동이 차에서 이렇게 돈 투자하는 게뭐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뭐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방음이랑 또 연결되는 하나의 또 옵션이라고 해야 되나 애프터마켓에서 많이들 하시는 게 있죠 바로 카우디오입니다 요즘에는 카우디오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너무 그 오디오 같은 것들이 다안 좋았으니까 옛날 차들이긴 하니까 2010년 이전 것들은 카우디오를 대충 이제 좀 바꾸고 뭐 소니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아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아, 이런 거예 아, 아, 또, 이런 거, 예, 네, 요런 거 쓰시는 분들 많았어요. 네, 파이어니아 오디오. 이런 거왜 좋냐면, 블루투스가 안 되는 오디오들에다가 이제 요걸 장착을 하면은 오디오 자체 출력도 좋아지고 뭐 이런 거에요. 근데 이제 요렇게 오디오를 따로 장착하시는 분들이 항상 같이 하는 작업 자체가 뭐냐? 바로 이 방음입니다. 예, 네, 근데 제가 이 방음에다가 왜 이제 투자를 돈을 안 했냐? 제가 예전에부터 일할 때 이제 차에다가 이것저것 투자를 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때 특히나 요즘에 뭐 오디오 뭐 이런 거 취미가 굉장히 뭐 차한대급 이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뭐 진공관 램프가 뭐 앰프가 뭐 어떻다 뭐 소리가 뭐 좋은데 뭐막기는뭐구별을할 수가 있다, 있다 없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사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신차 패키지를 하려고 알아보니까 신차 패키지에 그 300만원에 해당하는 그 금액 안에 이 방음까지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 방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어느 정도는 아 이게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한 품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얘기했던 건 신차 검수 이게 실제로 필요가 있는 행위인지 아닌지 두 번째 썬팅 필름 영상 보셨죠? 썬딩 필름에 대해서는 아, 내가 원하는 업체 것도 안 되고 이 필름이 국산 뭐 o e 같은데 뭐 어디서 뭐 근본 없는 필름 갖다 붙여놓으면 기분도 나쁘고 이래서 제가 안 했어요 세 번째 바로 이 방음인데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유튜브들을 제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안 했으니까 영상을 찍고 있겠죠 왜안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이제 지상칸 센터 유튜브인데 지상칸 센터의 그 사장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 채널이 있으시더라고 제가 유, 유, 유, 유튜브로 검색해 보다가 찾았어요 근데 이분의 말은 방음이라는 게 사실상 이차외이 쇠랑 쇠 사이를 고무로 막아주는 이런 웨더 스트립 웨더 스트립 뭐냐 웨더가 날씨잖아요 날씨 인가눈 그러니까 비가 안 들어오게 모래 같은 거안 들어오게 해주는 고무 접촉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당연히 공감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 맞아 당연히 이게 중요하지 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되게 좀 저랑 통하는게 많았다고 할까 좀 그런 마음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두번째 자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어 유튜브에서 이제 본 내용인데 방음을 하러 갔는데 이 차에다가 이렇게 지금 웨더스트립 위에다가 하나를 더떼시더라고요 요런 식으로. 요 요건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 실제로 요웨더스트립이 순정이고 그리고 요게 이제 새로 붙이는 건데 이렇게 했더니 그래도 조금은 뭐 나아지는 것처럼 제가 봤을 때 요게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휀다 방음 이 부분을 띄고 이제 방음질을 부착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이 이 영상은 뭐냐? 이 방도날드라고 하는 유튜버가 올린 영상을 제가. 이 차는 뭐냐면 테슬라입니다. 이분이 산 차가 테슬라 인데 여기다가 풀방음을 하셨대요. 한150 정도 드신 것 같아요. 근데 방음 전 70km 주행할 때 64dB 방음 후 100km 달릴 때 61dB 이게 보죠. 자, 70km 주행 58dB 자, 조금 아까 64dB이었는데 방음 다한 데시벨 해서 6dB 떨어졌어요. 근데 6dB 어, 그럼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 하시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음이 39에서 40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뭐공차 지나가다니는 소리, 뭐 바람 소리 이런 거 들리잖아요 이런 그냥 생활형 소음 이런 것들이 40dB 정도는 돼요 근데 60dB이나 그냥 뭐 우리 이거 구별 못해요 그리고 100km 했을 때 방음 후에 61dB 이 얘기는 뭐냐 방음 후 70이랑 100km랑 실제로 바깥에서 들어오는 그런 소음은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근데 방음까지 했는데 이 정도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방음을 하지 않기로 제일 첫 번째 마음 먹었을 때 봤던 유튜브 영상입니다. 이분은 차에다가 하체까지 방음을 다 했어요. 그리고, 문에다가도 하고, 자, 물에다가도 바르고, 본네트에다가도 바르고, 근데 평소에 49에서 50일 정도. 자, 방음 시공 후에 지진 데시벨이, 지진은 뭐, 이게 대, 이건 조금 떨어졌는데 어차피 4에서 5.5였고, 4에서 4.3. 이게 뭐 그렇게 떨어졌다고 얘기할 수가 있나? 44에서 4 0군데 원래는 44에서 51 49에서 5일 이렇게 생각하면 5-10일 정도밖에 안 떨어져요 근데 이거는 속도 70에서 뭐50 일반적으로 우리 다니는 속도죠 뭐 소음 6 0에서7 0이 차는 제가 유튜브 보니까 조금 더 옛날 차윈스토밍가 그럴 거예요 아마 저희 카니발 뭐 1, 2년 된 거는 이 정도 소, 소, 소음은 아마 안날 겁니다 네, 근데 방음 하니까 57에서 7일 무슨 얘기냐 요 철구간 덜컥거리는 소음은 막아주지 못한다는 얘기고 소음이 4 정도 줄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거 방음했다고 얘기 안하면 탄 사람들은 모른다는 정도예요 방음은 어 사실 조금 뭐라 그럴까 어 개인 만족이에요 이 신차 패키지 라든가 신차에 대해서 돈 쓰는 건 개인 만족입니다 내가 천만원 써도 되고 이천만원 써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왜 영상을 찍냐면 그냥 아무도차들잘 모르는 입장에서 신차 패키지 해야 돼? 어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야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사실 돈이 아까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신차 패키지 300만원짜리 할 바에는 이거 가지고 옵션을 드세요 옵션을 대표님 무슨 옵션을 넣어요?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랜저를 샀다 그러면 그랜저에서 그에 해당하는 300만원에 해당하는 옵션을 더 넣으시면 돼요 저는 이게 진짜 너무 돈이 아까워요 신차 패기지 하는 돈이 방음에다가 150만원 투자했는데 가족들은 아무도 몰라 시끄러워 이러면 뭐 무슨 차입니까 제가 이거를 생각하다가 보니까 어 정말 그렇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룸이나 이렇게 방 안에서 저처럼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분들은 외부의 소리나 이런 거 굉장히 예민하죠 제가 지금 좀 더워 가지고 창문 조금 열어서 환기를 하고 있는데 외부의 차 지나가는 도로의 소리가 조금은 잡혀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용납이 안 되는 유튜버 분들은 그 소리를 어떻게 잡냐 이렇게 잡습니다. 방은 부스를 만들어서 이 안에서 방송을 해요. 그런 분들이 외부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차 봅시다. 차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요런 데서는 바람, 뭐, 안 들어옵니까? 소음이? 네? 들어오잖아요. 트렁크 문에서 우리가 일단 막혀있는 부분도 그렇지만, 유리창이라든가, 뭐 핸들 그런 데서 들어오는 방음은 앞유리창에 들어오면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뭐 방음한다고 해서 유리창을 바꾸실 거예요? 멀쩡한 앞유리를 칼로 잘라서 떼고 방음을 하실 건가요? 그렇게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자 유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다 붙어있단 말이에요 고무로 몰딩으로 근데 이거를 방음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다 방음을 한다고 해고 방음이 되겠어요 이게 앞에 유리가 있는데 그래 봤자 고무로 똑같이 몰딩하고 접착제 바른 건데 이걸 방음지 몇장 붙인다고 해서 어느 정도 6 0 0 b 정도 되는 게 정말 우리가 그냥 방에 앉아 있는 것처럼 소음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차가, 타, 차의 타이어가 노면을 쓸고 지나가는 그 방음은 그 소리를 막는 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방음을 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나는 정말 차도 잘 모르고 어, 신차 패키지도 잘 모르겠고 썬팅도 뭐가 어리, 모르시는 분들은 아 근데 공부 조금만 하시면 되는 건데 진짜 아, 너무 돈이 아까워요 썬팅도 더 좋은 게 있는데 그냥 업체에서 이제 추천하는 것들을 하는 것보다 내가 조금만 더 알아보고 아나 이걸로 해야겠다 라고 해서 그 업체에 문의해서 하나하나 따로 하시는 게 훨씬 좋고 실제로 신차 패키지라고 해도 신차 검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인도 그냥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썬팅 그리고 방음을 하나하나에 따라서 사실 차이는 썬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진짜 150만원 120만원씩 이렇게 주고 썬팅 그 국산 이상한 필름 붙이는 것보다 그냥 정말로 조금만 더 알아보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솔라가드, 루마, 3M 이세 가지 중에서 그냥 100만원 가까이 되는 거 하시면 은 적어도 후회는 없으니까 10년 보증 이런 거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셔서 차량 잘 이제 신차 오래오래 사고 안 나고 사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몇 분이라도 제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신차 패키지 하시려는 분들은 조금만 더 생각하셔서 이렇게 한번 계획을 한번 바꿔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300만원 너무 아깝잖아요 아, 아까운 건 아까 썼을 때딱 체감이 돼야지 체감이 안 되면 너무 짜증 나잖아요 저도 그래서 지금 선팅만 해놓은 상태이고 사이드 스텝만 달아놨는데 방음은 정말 안하길 잘할 것 같아요 <웃음>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 영상 전부 다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끈따끈한 신차 소식과 중고차 출고 후기 귀에 쏙 들어오는 차량 소개 중고차 구입부터 판매까지 이것이 맨투맨 중고차만의 1대1 밀착 케어 서비스 맨투맨 중고차 최현진 대표가 여러분의 중고차 구매